거침없이 흐른 하늘 고개들어 달려가 멈춤없이 흐른 물을 온몸으로 부딪혀 우리 모두 기억하지 난 처음에 그 용기를 세상이 자긋던 생년이 흘린들 사이로 좁아진 시선을 더 넓은 곳에 놔두고 사람들 틈으로 구겨진 어깨를 두려움이 없이 열어봐 여기 펼쳐진 새는 게티처럼 넓은 세상에 꿈을 던지고 예,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 보는 거야